전도서 7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헛된,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적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제자도 되지 말라 어찌짜여 스스로 폐망케 하겠느냐 제가 빼먹었습니까? 17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한 군데 더 봅니다 역대하 20장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야 20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합자손과 안몬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 잔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구하여 가로되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담말곧 앵게 뒤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강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대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나 능력이 있어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그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서 서서 이 환란 가운데서 죽게 부르지신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14절로 넘어갑니다. 자, 13절부터 시작 유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맛이었으니 그는 아삽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요예리 중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에리 가로디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미나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큰 예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기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오게 여루의 뜰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와 여호와가 와와여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며 여호 사바시 몸을 굽혀 얼굴 을땅에대니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를 경비하고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자손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이 거민들아 내네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고 백성으로 더불어 은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대가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사람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폐하였으니 저희가 가만히 있어디야 23절부터 읽습니다. 어, 22절 곧, 어, 온암몬 자손과, 시작. 온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선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피하였으니 곧암몬과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선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어,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박과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한 적, 취할 한수할는 본적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가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취하고 제4일에 우리가 보라가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숭축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을 대형 사고 하나님의 양손 법칙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 전도서 7장에 있는 이 말씀,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례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대형사고 한 주간만 되면 새로운 사건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긴급뉴스로 순천에서 밤에 대학생 여섯 명이 승용차를 타고 비가 오는데 계속 진행을 하다가 오르막 코너가 갑자기 나오니까 오르막에는 속도도 줄여야 되고 비도 오고 그래서 50% 감속을 해야 되잖아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코너링 그 길이 나오니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려 그러니 그렇게 됩니까 수막현상으로 미끄러지고 중앙선 넘머로 갔어요 그러 그러니까 중앙선 넘어에서는 봉고차 하나가 오는데 같이 부딪혀서 정원 다섯 명이 타야 되는데 여섯 명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여섯 명이 타가지고 중앙선 넘어 에 가서 봉고차하고 부딪혀서 뒷자리에 있는 안전벨트안는 친구들 네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사고 나서 죽었을까? 조사를 해보는데 술집 앞에서 차를 몰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음주 운전이 아닌가 해서 알코올 측정을 한다고 그래요. 앞에 있는 운전자와 그 옆에 있는 운전자 옆에 있는 동서 가는 친구도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봉고차 타고 온 속도를 지키고 중앙선 넘어에서온 차도 사고 나서 같이 부딪혀서 그 사람도 여기 중환자실에 갔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이천에서 물류창고에 불이 나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다알 것입니다. 불이 났는데 불끌어 들어간 소방대원 대장이 것도 죽고 하루에도 알려진 사고도 이렇게 많은데 알려지지 않는 사고는 얼마나 많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말로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암세포와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 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사고가 터지고 암의 온몸에 번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 육체 전반에 걸쳐서 그런 일들은 생깁니다 쉽게 제거할 수 없는 난치병과 같습니다 어떤 암은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 해서 제거하기도 하지만 어떤 암은 건들면 확 번지기도 합니다 다니엘 알았느냐? 다니엘 어디 있지? 어. 다니엘은 구약에 다니엘의 핸드폰 가졌다는 말은 없던데 목사님을 잘 보고 아, 목사님이 말이야 다니엘 목사님이 은혜를 언제 받았냐면 서울에 시골에서 올라왔을 때 중학교를 다니려고 올라왔는데 시기를 놓쳐서 중학교가 없어 4월 달에 중학교를 갈라 그랬더니 중학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입학 다 끝나고 그래도 혹시 또 몰라서 우리 형님이 다 내가 나 중학교 중학교 다니려고 서울 올라 왔다니까 막 그러니까 나를 때리고 막 그랬어요. 누가 부산의 김용구 목사님이 이 새끼한테 지었어, 새끼야 학교 다니고 싶다니까. 그래서 학교를 알아보고 알아보고 알아보는데 없어요. 그때 금호동 일가일 번지 배단이교회 최복교 목사님 교회에서 학년당 하나 급씩. 교회 교육관에서 가르치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다니다 말았지만 그 교복을 늦게라도 정규 중고등학교 교복은 아니고 어떻든 입다 만 것이라도 어떻게 얻어 입어져 거기에 가게 됐는데 한 6개월 학교를 다니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이 어른께서 한국 교계 어른이잖아요 체복교 목사님 근데 이분은 오전에, 열, 오전 10시에 공부하고 있는데 학생들 앞으로! 그러면 붕회를 오전에 10시에 했어요. 그러면 다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몇명안 되는 애들이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 거야. 근데 어른 위주로 설교를 하니까 내 말이 그말 같아요. 그러고 뭐.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남녀 호랭개교를 믿다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아, 근데 이게 진짜 같네. 남미어 호랭계교 갔더니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의 눈 아래 개눈을 봐가지고 어... 가지고 남미어 호랭계교 남미어 호랭계교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 무서워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를 들으니까 아주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하요 그때 막 믿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만에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땅이야. 24살 때까지 이제 뭐 막노동, 뭐 일반적인 일, 공장, 공장이나 공장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구두 닦기만 안 해보고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성교사님도 같은 금중고시 출신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검중고시를 하고 나중에 안양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할 때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사님께 인사드려 갔더니 또 같은 중국동에 교회가 또 이사 갔어요. 목사님께 인사드려 갔더니 와, 목사님이 아, 성공했다, 성공했다. 배단위교회, 그 학교 있다가 없어진 학교. 아, 나는 성공했다, 성공했다. 왜 거기서 목사 한 사람 나왔습니까? 학교는 없어졌지만 그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총회장이 세 명이나 왔어요. 문영기 목사님 김재규 김, 김김 목사님, 최고교 목사님 그래서 막 축복회도를 해 주는 거예요 축복을 해 줘요 그대로 받습니다 아멘, 그대로 받습니다 네. 목사님이 축복해 주실 때 목사님이 성도들을 가정에 신방할 때직장이든사람 신방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고 신방을 받아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가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말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약의 엘리아 때 엘리사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 줘면 그대로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아마 성교사님들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옛날 분들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고통에서 면제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을 하라. 그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버무려 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반복해서 공고한 날, 고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통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기쁘면 참 좋겠는데 반대로 공고한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도 역시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형통과 공고 사이에 수많은 선택이 있다 수많은 선택을 할때이 선택이 잘된 선택도 있고 잘못된 선택이 있는데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비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기도. 같이 합시다. 기도. 기도해야 한다.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모든 것이 기도의 싸움이에요. 저도 목회하기 전에도 산에 가서 기도하면 답답해요. 무슨 능력을 받을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것은 안전한 것 같은데 망하는 길이 있고 어떤 길은 당장 어려워도 궁극적으로 성공한 길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우리가 그 길을 알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언제나 기도하고 소통해야 돼근데다 기도하고 다 소통한다 그러네다 영적전쟁한다 그러네 지나고 보면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 내 사심으로 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는 양손 법칙이라고 그래. 양손 법칙. 그 법칙을 알아야 하나님 뜻을 알수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는 축복 형통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한 손에는 징계 심판의 몽둥이를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 자동차에 액셀에다, 엑셀, 엑셀레이터와 같아요. 밟으면 그냥 나가는,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브레이크도 가져오겠어요. 이제 멈춰! 브레이크! 밟아 제가 요새 사모님을 액셀에다 브레이크 이걸 계속 운전면허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막 달리게 하시고 어떤 때는 제동을 걸어서 속도를 줄이게 하세요. 멈춰! 멈추자마면 사고나! 속도를 줄이자니까 빗길에 미끄러져서 내가 오늘 사망신고를 당하는 것처럼 네. 여러분 술 먹은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그들이 다 21살짜리입니다 춘천에서 유명한 부흥사,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장례식, 성도의 장례식 가정에 신방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속도가 오바해서백몇십 킬로로 가다가 추운 차 타고 다녀요 사고 나고 돌아가셨어요. 60대 초반인데 우리나라 목회 잘하는 분사인방 중에 하나야 예. 코미디언 같은 목사님하고 같은 그룹이야 형제 인연을 맺었대요 그러면 또 돌아가셔요 예. 죽는데 먼저 가고 나중 가고 그참에 있을 뿐이 누가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목회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때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대형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쪽에서 와서 부딪혀버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속도를 때로는 빠르게도 하시고 느리게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느리게 하든 빨리 하든 간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여러분들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고난을 많이 경험시킬 때는 너무너무 천천히 돌리셔 하나님 이 고난 좀 벗어나게 없어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그래서 개척교회 때부터 여쭈가지 개척 이제 목사님과 그렇게 예언을 니다 사모 병들었지 피투하고 있지 애들 손가락 빨지 지하에서 지세 마리가 몇 년씩 같이 살지 항상 벽에 습게 차지 동기들 목사님 만나면 항상 뒤처지 있지 고기를들 수가 없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갔다고 내가 고기를 지금 뭐 빳빳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아요 그렇죠? 선교사님들 똑같죠? 다 똑같아요 박강범 선교사님이 중국동에서 내가 개척할때그 근처에 자양동에서 설림교에서 계셨요 가끔씩 와보셔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떨 때는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하에 이제 인천에 와서는 더 참혹하잖아요 지하에 있을 때또 강순 교사님 또또 조금 잘나가실 때 있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또 철회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식사 드셔도 받고 근데 송 교사님 지금에서 하는 말인데 그때 계란국 정말 싱거웠어요 <웃음> 지금 너무 못 먹을 정도가 돼가지고 지금도 생각이 나두고도 그때 너무 잘 먹었으면 생각이 안 났을 거예요 그죠? 저 양반은 진짜 싱겁게 잡으시는 분이야 너무 성교를 많이 해가지고 고아가지고 <웃음> 좋은 약 많이 좀 싸주세요 감독이 오면 진짜 맛이 없었어요 진짜 사모님한테 내가 두고두고 그 이야기해요 진짜 우리 저 사돈 장로님 저 떡집안은 진짜 떡 아니야 근데 또 열받고 피를 나오면 집에서 떡, 치, 떡 쳐가지고 온대요 또. 아유, 제발 그거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머니, 우리 장로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진짜 권사님은 떡 맛있게 하셨어요. 같은 떡집이지만. 예? 그런다고 또 내일 떡 만들어 오신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는 너무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이클을 천천히 돌리시는 것 같아요. 천천히 돌리시. 그런데 거기서 뭘 배우느냐? 아이고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목회자들 우리 동주인 선두주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동기 목사님들 다 전사님들 대학원까지 나는 대학 원는거 강수사 빠이지 내가 목사 되지가 아니 돈도 없지만 강수사 빼앗으니까 제가 동기주인 예루몽사예요. 예루목사 그런데 목사가 딱 되니까 진짜 연단 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천에 와가지고 인천 땅속에 들어가는 목회를 했잖아요. 거기서는 사모가 더 죽어가는 거예요. 더 피를 더 많이 썼고 40kg까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어요. 항상 누워 있고 그래도 전도하다 죽자 기도하다 죽자. 그럴 때 우리 동계 목사님들이 네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나하고 비슷한 나이에 젊어서 우리 김남재 목사님 돌아가시고 또 다른 동기 세 분이 신과 한 사람 송이호재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분은 한국중앙교회 출신이에요 배단이교회몇 사람이 돌아가셔서 얘들 어린애들두 명씩 세 명씩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나도 죽겠네 도대체 나는 아무리 굶어도 건강해가지고 죽지도 않고 우리 사모는 님 맨날 피투하고 쓰러지고 기도 같이 처리하면 사모님은 기침만 하고 나는 쫙 나를 죽이시오 네? 눈도 다 모아요 기만 만들어서면 모아요 듣고 이셔 말좀 해보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다니까요 막 손가락질 하 거예요. 전기세 밀렸다. 전기세, 월세 1년 밀렸다, 2년 밀렸다. 전기세, 수도세 밀렸다. 그러면 내가서 펴놓고 아 이스기야도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웃음> 내말 갑자기 예시 주님 예시 주님 <웃음> 예시 주님 <웃음> 죽을라고 작정해서 제가 예. 그래도 안 죽어 살아난 보 보면 참 유용하지 않아요? 가 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누가 또와서 고춧가루 가져오고 고춧가루 가지고 어떻게 먹어서 합니까? 그래도 참기름 가져오고 <웃음> 참기름 가지고 어떻게 고춧가루 챙겨서 버무 뭐가 양념이 있어야지? 그러면 또 들깨 가져오고 죽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쌀 가져오고 <웃음> 상추도? 상추 가져오고 고기? 고기 가져오고 우리 형제들은 안 가져와요 남들이 가져와요 남들이. 그 응답을 하나 받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무 사이클을 천천히 돌리셔 너무 돌리셔 천천히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돼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너무 천천히 돌리시다가 훈련이 어느 정도 지나서 훈련을 내가 잘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오른쪽 왼쪽 잘안 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길이다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냥 죽이든 살리든 밟든 어쨌든2단이산3단 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자 기도하면서 가자 기도하면서 가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오직스럽게 소처럼 할렐루야자 이제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속도가 붙으니까 오케이요. 좋은 장소, 아파트촌원 그런 데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순부금 중앙교 옆에 가서 개척해도 살아남을 수 있겠더라고요. 왜? 색깔이 틀리잖아요, 색깔이. 네? 그쪽도 처리하고, 우리도 처리하면, 그쪽에서 악쓰면, 자, 장로님, 순부금 중앙교의 출신이다. 악 써봐요. 시작. 안 쓰게! 안쓰게! <웃음> 내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또, 또. 또, 못노. 시작! 우리의 놀! 우리의 놀! 이렇게 소리를 더 크게 하는데? 또, 또, 또. 또. 하나, 둘, 셋! 바카스! 바카스! 더 크게 해버리고 아주 잘하셨어요. 더 크게 하고, 더 진하게 하고, 더 눈물 나게 하고. 자,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천천히 돌리시다가, 훈련이 어느 정도 잘 되고, 마스터가 좀 되면, 모든 것을 순식간에 빠르게 막 돌리셔버린 거예요. 돌리셔버리는 거예요. 막, 지나치게 막, 가속도가 막 붙다가 또,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스스로 활동을 줄여서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처음에는 집회 유혹 나갈 때요, 하루에 세 번, 잠자는 시간 30분, 30분은 잠자는 시간. 지금은 제가 속도 조절을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사모님과 우리 팀들이 입에서 단내가 나고, 이를 갈아서 나한테 "나, 이못 따라다녀, 목사님, 안 따라다녀, 나안 따라다녀, 어디에못계어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라다고 아이고, 아서한아에고 아이고, 다이고아고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아이고, 좀치고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후회 없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은 참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지 그리고 우리 육체를 담는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육체가 영혼도 담겨 있고 정신도 담겨 있잖아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고 크기는 영과 육으로 나눠지고 이분설삼분설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자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 또 왔으니까 내,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내가 기쁨이 넘치고 지혜가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이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서 영적인 능력이 혼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인격, 생각, 감정, 의지 그냥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우지한다고 해서 이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왔어요 야! 우리 술집 앞에서 만나자 야 술집에 가서 술 한잔 하자 그래! 좋다 야! 야! 야! 누구 불러? 누구 불러? 누구 불러? 누구 불러? 아!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래 중학교 동창이야 야! 옛날 생각난다 막모인단 말이에요 야! 부어라 마시라 부어라 마시라 부딪히고 쨍쨍쨍 하고 마셨어 야! 비 오는데 우리 어디 가자 이층 가자 어디 가자 가자 간다고 가는데 사고가 그렇게 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날 무심코 친구 좋아서 강남 가다가 사고 날수 있었니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상대방 쪽에서 차를 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뭔가 슈 와가지고 코내리 하다가 그냥 부딪혀서 아 순간적으로 사고 난다니 까 사고는 순간이에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고, 지혜롭게 말할 수가 아니야. 야, 비 왔어. 비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너무 늦었어. 너희들 먼저 가. 나, 나와서 나 택시 타고 갈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육체는 육체 안에 정말 복잡해요. 그냥 육체가 아니야. 우리 몸 안에 신체 구조가 DNA가 있죠. DNA. DNA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화해가지고 그림으로 표시하는 내용들 가끔 있잖아요 나오고. 근데 가족 중심의 DNA가 다 똑같다 할지라도 아니야 다 틀려요 자세히 보면 다 틀려요. 왜 틀리냐 왜 DNA가 틀리냐 나름대로 유연 인자도 있지만 맞는 것도 있지만 제각각이야 다. 왜 그렇습니까? 기질이 다르고 형제라도 버릇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고. 네? 태도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타고난 성품까지 달라요 말도 다르고 마음도 달라요 부모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전 인격적으로 은혜를 받지만 다시 합시다 DNA도 은혜를 받아야 한다 기질도 은혜를 받고 버릇도 은혜를 받고 스타일도 은혜를 받고 말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생각과 말과 감정에도 흘러야지 죄를 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말하니까 뿌르 가고 누가 말하니까 일로 가고 저로 가고 당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 틀려요 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감정과 감정이 다 관점이 다 틀려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다 틀려요 개인마다 생각과 태도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전대서 10장 10절에 농부가 일을 하는데 무딘 연장 철 연장을 날카롭게 하지 아니하면 모든 철 연장이 나를 갈지 아니면 힘이 더드느니라 농부도 그러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과 마음과 행동과 버릇 하나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예리하고 은혜스고 치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영들이 족쇄를 채워서 오늘 내 생명 마지막을 만들려고 한다. 빠져 나오게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 우리 교회 굉장히 많아서 한 40명 도 됐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죽고 이렇게 있어도 버티고 있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어떤 길은 분명히 생명의 길인데 알고 보니까 사망의 길이야 네. 어떤 길은 내가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꾸게 하는 것이 뭐냐 예배라니까 예배 네. 같이 봅시다. 예배는 영적 전쟁이다 어떤 사람은 사형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인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이고 예배가 영적 전쟁이고 예배 나와도 집에서 백날 예배드려도 교회 한 번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틀려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나와야지 교회가 기도해야 될때 기도 같이 해야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식구들 구성원이 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린이도 같이 나누고 해야죠 자 지금 혼적인 전쟁터, 생각과 감정과 마음, 이 행동 이런 전쟁터가 가장 치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에서 혼으로 흘러야 되고 혼에서 육으로 흘러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정치의 영에 희생되잖아요. 정치의 영 예수의 영보다 정치의 영에 희생되면 정치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당, 야당으로 가버려. 신앙이 뭐고 다 팔아먹어요. 교회관이 어디가 있어? 예수님을 이야기를 많이 들먹여도 실제는 정치형 희생된 사람들이 다. 여러분 정치인들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나가요? 다 다녀요.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교회 장로고, 권사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번에 성공의 대학에서 동성애자를 위해서 화장실 을 만든 데야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도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성공회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데. 교회가 막문 닫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은요, 중국 광동성인가 어딘가요? 5일 동안 집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그큰 도시가 촤 방송으로, 광동으로. 처음에는 하루 나오지 말라했다 이틀 나오지 말라고 3일, 4일, 5일 먹을 것이 떨어져도 나오지 못하게 죽으라는 얘기죠. 공산국가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를 다 모여서 교회에서 막 기도해야 돼기도해 당신들 교회왜 모여? 우리는 이게 정식 예배야. 매일 드리는 체대가 정식 예배야. 그러니까 매일 군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모여서 통원해 전시체제야. 이제 체제. 전시체제. 전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전시체제에 군대가 모이지 않으면 누가 싸울 거예요? 누가 싸워? 자,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전투고 기도는 전투고 성전에 나오는 것도 전투예요. 전쟁 하러 가는데 교회안 나오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 되기를 원하느냐? 기뻐해라. 그러나, 공고한 날도 했다. 하나님의 다른 양순 법칙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되고,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와 교회와 우리 가정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디아 20장에 봤잖아요, 우리가. 여우사밭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그 하자손과 고라자손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레위스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남년노소, 우리나까지다 모여서 여호사밧 왕이 큰 소리를 외치는 왕이 <목소리> 여러분들이여 금식합시다. 여러분들이여 전쟁터에 갑시다. <목소리>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면 아멘합시다. <목소리> 할렐루야! <목소리>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첫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둘째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네. 여러분 목회자 가정과 목회자들과 척을 두지 마세요 목회자 가정을 험담하고 척을 두고 욕을 하면 가정이 평탄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물려줍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자 여러분 한나 같은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잖아요 홈리아 피누아스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와 간통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들되는 맛있는 정말로 살코기를 갈구로 찍어서 자기가 임으로 사용했어요 그걸 다 악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엘리 제사장이 홈리아 피누아스에게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한나의 믿음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데 술 취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포도주와 독, 독주를 마시겠느냐? 그러나 나의 주여 내가 술 마신 게 아니고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토사를 했습니다 그래, 네 선한 대로 될지어다 타락한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자기 아버지 장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앵기디까지 쫓아와서 제가 앵기디 가봤잖아요 성지순리 갔을 때앵기디까지 누가 왔어요? 마온사람 세일사람들이 같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고 왜? 그하자손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예비하고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장인데 이들이 누구예요? 자기 조상들이 지파장이야 근데 추리굽에서 사심으로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께 조주받아 죽었어요. 레이지파 사람들이 고라, 다단, 아베라, 모세를 뒤져갔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형통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라.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행복을 물려주고 물질의 복을 물려주고 건강의 복을 물려주고 형통의 복을 물려주거든 목회자 가거과 척을 치지 마세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네. 모합자손 암몬자손 마온사람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여우사바다 왕이 또 이야기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이름이 주의 이름 주의 성전이 있으니까이 전압과 주의 앞에서 이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주께 부르진 적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 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고와 둘로 나가서 운운하고 우리 찬양하자 거룩한예복을 네 입혀라 여호와를 찬송하고 숙축하자 막 전쟁터에 제사장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나가도 막 찬송하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의 눈물을 보시고 왕의 눈물을 보고 선지자의 눈물을 보고 성도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목회자로 하여금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게끔 하시면 참 좋아요 하, 저 사람 보면 참 믿음이 대단하다 참저분 대단하다 그런 감동이 들 때가 많아요. 또 들려오는 말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말은 네 이놈 누가요? 싫어! 안 해! 뭐 해?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가 말하는데 싫어! 안 해! 미워! 그럼 얼마나 속상해 부모가 볼때 저거 저거 귀찮게 하네려나야 되나? 되나요? 음. 자, 여러분 축복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은 간단한데 형통한 날이기 고 공고한 날이야 생각하라 그랬는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축복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타내야 되고 할렐루야 고린도 후 2장 8-11절까지 보니까 범사에 순종해야 할 것을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 범사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여 내가 이것을 써놓으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한 것이다 이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사단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라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속마음까지 언어까지 행동까지 다 감찰하십니다 여우와의 눈은 온 땅을 전심으로 두루두루 감찰하신다그랬어요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지난번에 한번 그 간증 한번 했죠 예배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이, 이건 이제 영적인 일인데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에서 천사들이 한마씩 있어가지고 가운을 입었는데 팔뚝을 이렇게 올리니까 팔뚝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 글씨가 이 사람은 가늠하고 있다 이 사람은 물집에먹고 있다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어떤 천사라도 다리에도 글씨가 있더라고요그 주제가. 얼굴 위에 그렇지? 왜 안색이 저렇게 노랗지?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털어버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뭐, 보고 안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결국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친사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찾아내고, 기록하고, 적고,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천천히 연단시키시는 것 같은데, 불세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나 빨리 돌리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의지를 테스트하시고, 전국에서 불세례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왔어요.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매일 점심, 저녁을 먹는다고 해야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그거 상관없이 막 했어요. 자,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걸러지고 확 모였다가 또 우스스스 떨어져 나고 가확 모였다가 우스스 떨어져 나고 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저분은 참 괜찮은데 이분은 삐들면 안 되니까 온갖 말로 복사님 내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왔습니다 나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세상 이런 교회가 다 있다니 와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시네 나 이제 그말안 믿어 목사님 지가 와이셔서 해드게 목사님 들다 해드릴게요 목사님 오... 해준 분들이 나가네 여러분 사사기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실 때 백성들에게 차원에서 미디안 민족과 전쟁할 사람 나오시오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차원에서 나왔어요 3만 2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도 별로 없어요 무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꼬챙이 하나 들고 나오는 거야 꼬챙이, 작대기 하나 들고 나오고 몽둥이 하나 들고 나오고 돌팔면 이렇게 돌리는 거 가지고 나오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도 미디안은 창과 칼로 무장을 했어요 전쟁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도 3만심이 나왔어요 주님 이스라엘 너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셔. 기도하는 너무 많다. 다시 설득을 해라. 이 사람이 전쟁터에 이 집에서 나가니까 이 집에서 나가고 아이 저집안 나가면 내가 용모를 갖다 우리 자식들이 많은데 너도 나도 나가한다도 같이 막 나가는 거야. 3만2천명이 모여서 너무 많아. 다시 정확하게 계수해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진짜 겁이 있거나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저요 5대 독자예요. 3대 독자예요.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다 들어가는 거예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만 명만 달랑 남았어요. 기도는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 저 시내에 가서 물 마시게 해라. 몇 종류로 나눠라.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 마시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긴 꿇었는데, 사건은 정고 손으로 물을 떠서 앞뒤 전후자우를 보면서 마시는, 거예요. 세 부류로 나눠졌어요. 세 부류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물을 떠서 마시되 앞뒤 전후자우를 사방팔방으로 보면서 물을 마시는 한쪽을 세웠는데, 300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0명. 평소의 습관, 평소의 생각, 평소의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버릇,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역사하신다니까요. 술 먹으러 가자! 안 가지 너무 늦었어 우리 뭐 하자? 야, 친구끼리인데 뭐 어때? 물론 그렇게 해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안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 그래서 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붙어야 되고 생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흘러야 돼요 흘러야 돼. 어떨 때는 예측하지 안 해도 될 일을 어떨 때는 예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내가 몰라도 순간순간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왜? 희한한 방법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미디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이 전쟁하는데 항아리를 갖추고 그 안에 횃불 넣고 나팔을 불고 항아래를 깨뜨리니까 놀라서 자기들이 그냥 심장마비가 일어나고 오늘 보세요 찬양을 하니까 암몬족성 모함족성 세일 사람들이 서로 뭐야? 의견 충돌이 나서 서로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것도 부족해가서 다한 사람도 남기지 못하고 한이 미치고 원함 미치고 분이 나가지고 너를 죽이지 않으면 안돼 너희가 우리를 배신했어 살인의 영이 역사하고 분노의 영이 역사하고 교만의 영이 역사하면 반드시 그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러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분노의 영이 역사하고 살인의 영이 역사하면 부모고 자식을 죽여버립니다 내가 배불러서 난 자식도 죽인다니까 밟아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런다니까요 왜? 그게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이. 악한 영이 정신을 잡고 있고 말을 잡고 있고 마음을 잡고 있고 그 사람이 생각을 잡고 있어요 끝없이 우리가 성주순례를 25명이 갔는데 해당이 안될 사람도 데려가서 성주순례 우리 손명순 집사님 성주순례 갔다 온 경험이 있을 거예요 25명이 갔는데 지금까지 남은 사람들이 손병순 집사 부부하고 신성경 집사하고 우리 부부 우리 가족하고 손명순 집사님만 살아남으셨어요 성지 순례가서 그들이 교회에 언제 나갈 건지 그랬어요 그들 중에 죽은 사람들이 몇명 있어요 저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도 상처를 받고 사람 앞에도 상처를 받았어요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이 9천만 원 들여서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혼신을 해서 갔다 왔는데 주님 체험해서 응답을 받아서 하려고 다 보고 왔는데 보고가 막 들어오잖아요 신해산에 올라가는데도 안올라가 밤새도록 작당을 해서 자기들이 모이도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가자 신해산에 다 걸어서 올라가는데 우리는 낙타 타고 올라갔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여러분 목회자 뭐 과장과 척을 두지 마세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외국에서 집회할 때 우리 목회자 가정에 섬기고 대접하는 가정들이 지금 복을 받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회, 미니스터 교회, 아틀란타 목사님이 교회, 엘리이 목사님이 교회 특히 단연 목사님들이 지금 복을 받아요 이번 집회 때박 목사님도 하나님이 그 좋은 집에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우리만 막 섬기라 목사님은 잘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우리 주임의 교회에 성지수를 갔다 온 팀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이제 자녀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수많은 개시자와 봉사자와 은사자와 헌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하나같이 다 비판하고 나간 사람들은 다 불통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장례칠 때 초상집에 우리가 갔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살아도 긍정으로 가느냐, 부정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길이 갈라져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느냐에 맞춰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 물질을 더, 주님보다 가정을 더 신경 쓰면 안되고, 주님보다 나를 더 신경 쓰면 안되고,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주님을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교회 이번에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내가 대략 보니까 그래. 자녀들의 말을 찰싹 다치는 거 자녀들을 제동굴 찍는 것, 그 말은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자녀들의 말에 계속 현혹이 된 사람들은 떠나는 거고, 자녀들이 하는 말이 불순종인지 순종인지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우리 어른들은 인생을 더 많이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어렸을 때는 자녀들을 막 양육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을 시켜도 조금 더 크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갈 때까지 가봐야지 뭐 자녀들이. 다쳐도 보고 떨어져도 보고 자기 마음껏 살아보는 거야 그러다가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고 어쩌다가 돌아오면 구원 받는데 그래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몰라요 자녀들은 그래서 자녀들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야 여러분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안 믿고 죽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먼저 믿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구원 구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축복의 대열에 합류시켜야지. 그래야 천국까지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그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그래야 경고에 선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정에 축을 만면안 돼. 우리 형님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면 또 싫어하는데, 장원님인데 목회자 몇살 잡고 흔들어 버렸어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 항상 그 형님은 목사님 편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목사님을 변호할 정도 목사님이 수고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역으로 바뀌어서 목사안 풀려요. 안 풀려요. 자녀들이 안 풀려요. 가정도 안 풀리고 그래서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할수 있어요? 예? 나도 모르겠다 순간 뭐가 확 꼭지가 돌더니 그렇게 되어버렸어 회개하세요 회개 형통할 것이냐 불통할 것이냐 형님 신앙성을 잘해야 돼요 지난번에 와가지고 제가 고기를 사드리면서 저렇게 저렇게 그얘기야 동생들이 세사람이 목사인데 장모님이 그러시면 되기 위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상실하면 위험해집니다. 유다사의 사단도 천사도 자기 지위를 떠나니까 귀신이 되고 사단이 되잖아요. 오늘 역대하에 있는 역대하 이0장에 있는 그 말씀도 어떻게 해요? 레위지파 제사장들, 그아 자손, 고라의 자손들이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세요. 찬양우리에 찬양. 중창단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중창단 만들어서 누구를 대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목사가 훈련시켜야 될것 같아요. 제가. 네. 나는 이런 노래 좋아하는데, 저런 노래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 리더가 왜저쳐 뭐 뭐냐? 안 하면 되지. 왜 해가지고 그렇게 쏙쏙해 쟤를 터지 고 여러분 주님의 일은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주님의 일은 기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지난주일날 강력하게 1부 일부, 2부하고 일부 저녁에 또 설교했어요 몸이 지쳐서 눈이 감기는데 또 설교했어요 더 악을 썼어요 그리고 끝나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 어쩐 일이세요? 주님이 임하셔서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 주님이 좋아서 했어요. 저 좋아서 주님이 저, 주님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주님 저 이런 어려움 있는데 주님 아시죠? 알다마 다 풀어진 거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네. 자식이 부모의 밑에 있을 때 일차적인 책임이 부모예요. 양육할 수 있을 때 강력하게 양육을 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자녀를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안 돼요. 줄 때는 주더라도 엄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바끔하게 해야 돼요. 자식 교육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식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자식이 이제 혼적인 부분이 성장을 하고, 육적인 것도 성장하고, 영적인 상태는 각자 자기 마음대로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할수 있는 한, 내품 안에 있는 한,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성경 봐야 된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천국 가야 된다. 하나님의 양손 법칙에 너가 형통한 자리에 있는지, 공고한 자리에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 주고요. 제가 우리 조카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그러면 조카들이 한 방에 말을 들어요. 우리 형님들이 다 신앙생활한테 말하면 말을 안 들어. 외국 가서도 성도라는 이야기만 바로바로 바로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이게 또안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무슨 책을, 책값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논문책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흥금을 해라 그래서 각자의 믿음을 안돼 자, 우리 한번 청금해 봐야 돼요. 내 형통한 쪽인 것 같아요. 아니면 공고한 쪽인 것 같아요. 혹시 뒤바뀌어 있는 것은 아니야. 우리 자녀들 전화 한번 다해 봐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께 전화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점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확인해야 돼요 끊임없는 대형사고들이 번지잖아요 생기잖아요 목사도 죽을 수 있고 송도도 죽을 수 있고 장로도 죽을 수 있고 권사도 죽을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죽을 수 있고 그, 그 죽는 현장 여러분 보세요 건물이 철거 작업하는데 철거를 하다가 건물이 무너진다고 우리 장모님 생각나더라고 우리 교회 우리 저 장로님 강 장로님 철거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철거 전문 업체야 거기도 사건 나오는 게. 근데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타고 차가 막 지나가는데 갑자기 미친 것처럼 와르르 무너진데 버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 요 아버지 만나러 버스 타고 가는 거. 예요딸 만나러 가고 아들 만나러 가고 여보 이러면서 전화 통하고 화 나오잖아요. 이번 주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친구끼리 술 마시다가 술집에 가다가 놀고 먹고 마시고 뒤로 무슨 일 무슨 일. 우리 매부가 안수 집사님이에요 이발사인데 제가 거기 가서 머리 깎고 왔어요 아멘? 고맙다 근데 그매부가 머리가 한쪽에 이렇게 그 두개골이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왜? 평생에 술을 안 마신 양반이 직장에 워커일에 군의 이발관에서 하시다가 경비하고 알잖아요 어이 씨 어이 김씨 어, 오늘 수요일인데 비가 약간 오스러웠는데 마음도 그렇고 우리 막걸리 한잔해 아이 나술안 먹어 아이 사람 한잔해 내가 옛날에 아는데 안 먹는다니까 끌려 고끌 들어갔어요 끌려 들어갔다 딱한잔 하는데 그날 교회 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빗길에 코너링 답신리에서 코너링 하는데 밑거래서 옹벽을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머리가 깨졌어요 두개골이 깨져서 금이 갔는데 속 안에 뇌가 창자처럼 부드러워.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이게 막 부풀어지는 거예요 부풀어지는데 한양대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갔더니 전문의 의사는 퇴원했어요 저, 저 퇴원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공의가 나와서 하는데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같은 시간대 KBS 여자 아나운서도 여의도의 갓길에 운전하고 가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머리를 다쳐가지고. 거기는 세대가, 얘들이 한둘정도 있어요. 같은 사건이야. 거기는 여의도에 가까운 병원 가고, 우리 매번은 한양대로 갔어요. 자, 이쪽은 전문의인데, 저쪽은 전공의야. 그 아래. 레지던트 같이. 자, 레지던트가 하는데도, 레지던트는 뚜껑을 열어야 되겠다. 마으시 두개골 딱딱한 두개골을 잘라서 열었어요 그런데 이쪽은 정, 전문의인데 안열었어 그냥 부풀어진 게 속에서 내가 막충 것보다 부풀어지는데 그대로 놔뒀어요 결국에는 젊은 아나운서, 예쁜 여자 아나운서 이기엄마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속에서 두꺼운 걸로 딱 이, 이, 이 두개골이 잡고 있으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매부는 그날 비상 기도가 났어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옆, 우리 남편이 목사님, 미형이 지금 이렇게 비상 열려고 가지고 자식들, 형제들, 목사들 비상.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전공이, 이, 이 레지던트가 제비로 진달라게 해주시고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게 막 풍선처럼, 이렇게 머리가 이때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쓰러져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열몇 시간을 마취하는데요 침대에 다 묶고 나서 손을 꽁꽁 다리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침대가 막 두석두석두석두석 그래서 하나님이 막걸리 딱한잔 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철저하게 공고한 날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다시 술 먹겠어요? 안 먹지 나쁜 뭐말 하겠어요? 안 하지. 가면은 항상, 항상 삐딱했어요. 전에. 근데 항상 긍정적이야. 바뀌었어. 왜? 죽을 고생했거든요. 죽을 고생했어요. 자, 여러분.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감정을 가지게 되면, 잘못된 만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과 버릇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길름 부어지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장소가 바뀌어서 전쟁터를 할지라도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나온 인도를 할지라도 막 바글바글 죄가 많은 곳을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죄중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자기 위치에서 거룩한 1분을 맡아서 순종하고헌신할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자 자기들끼리 오해하고 왜곡하고 치고받고 쌈질하면서 서로 다 주고 마지막 결론 거기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의복이 형편없어요. 재물도 별로 없어요. 양을 치다가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져고온 재물, 금덩어리, 보물 3일 밤낙수로 주셔도 다못 뭐 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이기는 거예요 이런 거 내가 열심히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남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주세요 할렐루야 네. 자기들이 서로 찌르고 죽고 자기들이 쳐들어왔다가 자기들이 박살 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 그런 것을 좀 체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나치게 은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선자를 믿고 신뢰하고 우리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형사고 하나님의 양손 법칙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생각이 아직도 나게겠다면 걸러세요. 걸러세요. 남의 말도 좋지 않은 말은 다 걸러버리세요. 저건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이다 네? 나라의 주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천국 갈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